네 오늘은 494회 서민가부의 전업투자 첫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계속 주세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파생투자, 서물옵션은 어, 정성시대가 되었습니다. 5 0대밑 바닥까지 추락하신 분들에게 인생에서 재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세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고 또 추세 매매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완벽하게 파악해 놔야 됩니다. 대세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자금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아, 세게 할 때는 확 세게 했다가, 행보장에 대한 조용히 하다가, 그죠? 음. 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도 이 선물 옵션을 알아야 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죠? 음. 이번은 이제 3박 4일 추세장 매매법으로 두배 수익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은봉에서 어, 매수를 해야 되죠. 은봉에서 은봉이 되면 음, 이건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현물 지수인데 은봉일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은봉일 때, 그죠? 음. 자, 오늘 은 지금. 보자 정병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8시 이 밤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캡하고 같이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프리캡을 하려면 또 이렇게 눌러주고 이래 해야 되네. 그죠? 일단, 코스피200 현물 지수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5일선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200 지수 현물 지수입니다. 코스피200 지수 현물 지수. 자, 5일선을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4월달하고 5월달은 행보하는 장이었고, 자, 6월달부터는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섰어요. 그죠? 추세 상승장이 되면 계속 계속 5일선을 따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정비열이 되죠 그죠? 정비열이 되습니다 11선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음. 11선. 11선. 음,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예,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봐야 돼요. 음, 중요한 건 우리가 m a c d 가 그죠? 여기 언제 발생했냐면, 5월 19일 날 발생되었죠. 예? 야, 이걸, 이걸, 봐야 되나? 그죠? 5월 19일 날, 그죠? 이거. 5월 19일 날, 이때, 일봉상 m a c d 가 매수 신호가 떠가지고,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봉일 때마다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죠. 음봉일 때 매수하시오. 음봉일 때 매수하시오. 음봉일 때 매수하시오. 그죠? 뭐때 매수하시오. 자 60분봉도 이렇게 돼있고 그죠? 자 120분봉은 지금 매도신 호버지 떴는데 에, 이게 가짜 배기가 되어야 될 게죠. 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뭡니까 이거? <웃음> 15.5포인트? 3 0 6 5봉으로 지금 선물 지수가 떴어요. 아이구야 자, 예상치격가 한번 볼까요? 뭐라야 지금 안 뜨고 있는데. 93점. 이건 293. 이건 예상체일감이죠. 2.40으로는 293.10 완전...뭔이야 이거는... 갔다 갔다 했었네... 1 5 5건 도대체 뭐이 상한가가요? 상한가는 314고 3 0 6 5건으로좀 아침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음, 15.5건, .50, 3 0 6 5공으로 나와요. 놀래자빠지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리캡 방송도 진행하고 <웃음> 이거 화면이 뜨죠? 이죠? 프리캡 방송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화면이 질이 안 좋다 해서 조금 다시 한번 프리캡은 조금 화질이 좋게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갑부의 전업주자 첫걸음 오늘 말씀드렸죠. 지금은 부동산 투자는 저리 가라죠. 예, 그 지금 금융투자 시대가 되었죠. 발생 투자 시대. 그 중에서도 위, 위클리 옵션. 그죠 위클리 옵션. 자 주간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어로는 위클리 옵션이니까 어,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어? 옵션. 옵션, 옵션. 주관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죠?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면,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대박, 대박 재테크죠, 그죠? 대박 재테크입니다. 재테크의 제왕이죠. 자, 매주 어, 목요일마다 어, 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박 대박재테크 제왕입니다. 대박 찬스가 있죠.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금 선물하고 이제 옵션이 만기일이 되잖아요. 응? 수,목 응, 이틀 남았네요. 그죠? 수,목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날 한번 대박을 한번 터라려습니다 상방으로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상방으로. 지금 추세가 상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웃음> 3박 4일 정도 매매법 해가지고, 음봉일때 매수해서, 아, 따블라는 방법도 좋고, 좋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 무교일날 또 5배, 10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의 투자를 해야 되겠죠? 모의 투자. 자, 이게 우리가 서민 가고가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다른 걸로 뭐, 식당 개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 기본 대처금.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 나왔어요. 연습을 할수 있는 거, 파워상 상품,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 지금 모의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루에 50만원씩만 벌어도 2년 뒤에 77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실천 하시는 분은 대단한, 대단한 분이죠. 의지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제력도 대단하고. 천만원 가지고 하루 50만원 버는 건 쉬워요. 그죠? 욕심 때문에 망하고, 손절하지 않으니까 망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장이니까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오버하시면 돼요 오버. 네. 그래서 상승장, 행보장 하락장 이걸만 구별만 할줄 알면 아주 돈 벌기 쉽죠. 자 검증 누르고 확인 누르고 자. 지금 추정자산은 14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75억까지 갔던 자금인데 많이 지금 까먹었어요. 14억 3천만 원. 계속 지금 콜로 가고 있습니다. 콜 270짜리 4.85에 샀던 거 지금 20.95입니다. 결제 받을 거예요 7월달 것도 지금 사고 있죠? 270짜리 3.97에 샀던 거 지금 25포인트입니다. <웃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25포인트. 응? 25포인트는 거본 적이 없죠. 어. 그래서 옵션 투자하면서 25포인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네. 계좌상으로 뭐뭐 뭐, 투자니까. 어. 부유 투자도 계좌 아닙니까, 그죠? 음. 그다음에 7월 달 300포인트 자료 우리가 그때 매수했죠. 2.57. 이게 이제 4.0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억이 어. 얼만큼 올라간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에.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서민 가부가 되는 방법이고 말씀드렸죠 천만 원 가지고죠 서민 가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옵션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루에 이제 오십만 원낼수 있는 실력자가 되면 변곡점 매매하고 돌파 매매 이런 걸 적용해서 MACD 매매법 MACD 는 전부 다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수치 그대로 하니까 뭐 수치를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단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 매매법. 한 달이면 50만원 곱하기 영업일수 20이라니까 월 1000만원 수익이 되는 거죠. 3개월마다 투자금액을 2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수를 2배로 올리면 되죠. 1000만원 같으면 4포인트짜리 매매를 하면 콜 옵션이든 푸드 옵션이든 10개약을 매매할 수 있어요. 10개약. 1 0약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날 그날. 그러면 50만원 수월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죠? 3포인트 이상짜리로 꼭 하셔야 돼요. 한 100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포인트 뭐 이런거 0.5포인트 가시면 이런 반판이 깨집니다. 매도자의 상품이니까 우리 매수자는 3포인트 이상 짜리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1000만원이 월1 0 0 0만 되고 2000만원 이게 그죠. 1년이면 4억 요청이 되고 2년이면 76억 요천이 됩니다. 예, 반올림해서 77억이 되는 거죠. 자, 2년 음, 77억을 만든다는 원대한 포부와 꿈을 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장세 파악만 돼 있으면 되죠. 장세 파악만. 자, 장세 파악만. 오늘 뭐 6.5포인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매매할 때, <웃음> 이거 자꾸 클릭을 해줘야 되겠네. 그죠? 6포인트 올랐잖아요. 297. 아. 여러분 참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상승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선은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 올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에? 원봉일 때 매수를 해라 말이에요 원봉일 때 그래가지고 3박 4일을 당겨야돼 3박 4일 이게 보통 한 3월 6월 9월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그때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저번에 3월달도 에 그죠, 폭락했죠. 그 다음에 6월달에 이번에 폭등하고 이번에 네, 아주 좋은 애기스를 그렇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1 2월달에 그죠. 12월달 우리 눌림목이라 아주 크게 이렇게 애를 썼죠, 그죠. 120분봉 여기가 몇 시점이라 아주 이게. 예. MACD, 양봉이, MACD 매수 뜨면서 12월 달이기 어? 엄청나게 이것도 만기일 때또 폭등했죠. 12월 12일 목요일 날 만기일 때 대폭등했습니다. 이번 장도 만기일 때또 폭등할지 몰라요. 그죠? 음그 기대하면서 왜 그러냐면 4월 달, 5월 달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추세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추세가 예. 추세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번에자 예. 주봉도 그죠? 매수 신호가 지금 떠가 있는 상태고 자 월봉도 월봉 지금 6월달이죠 그죠? 6월달에 지금 매수 신호가 또 6월 종가가 되면 이 매수 신호가 확정이 되겠죠? 예. 꼭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빨리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행보장에서는 행보장에 맞게끔 매매하고 상승추세장이면 상승추세장에 맞게끔 매매를 해야 돼요 그죠? 그건 죠그잘 맞춰야지 큰 수익이 됩니다 지금은 음봉일때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시가 밑에서 매수하고 시가 위에서 매도하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50%는 7월달 물로, 7월달 물로 길기까지 가야 돼요. 이번 6월 30일까지, 그죠? 6월 30일까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죠? <웃음> 자, 이게 고리 깊으면 산도 높다는 거 있잖아요. 개건이. 고리 깊으면 산도 높다. 이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320% 3 2 0까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오늘 뭐 6.5 푼도로 걸렸네, 도대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 주세요. 오메, 많이 돌어왔네 예, 철권, 철군, 철권님, 안녕하세요. 안, 어, 어, 반갑습니다. 응수님도 반갑습니다. 운동 삼아, 반메다 오늘 안되잖아요 아프리카도 방송 중입니다, 예. 아프리카는 자꾸 클릭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 저는 왜 다음날 되면 계좌가 리셋되는지 설정 문제인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다음날 되면 리셋된다는 게그 리플레이 장 때문에 그렇겠죠. 리플레이 장. 리플레이 장. 리플레이 장. 리플레이 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모의투자가 리플레이장을 하면 리셋됩니다. 이러고 계속 리셋돼요 모의투자는, 그, 저, 저, 뭡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거, 장중에 하는 거, 그걸로 해야 돼요. 큰성기미님,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실투하시면 부럽습니다. 빨리 실력, 야 1년간 하셔야 됩니다. 1년간 모의투자 하시고 석달 연속 수익 났을 때 실전투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깡통됩니다. 바로 제로돼버려요 자, 무월 옵션 열심히 공부하면 대세장 아니더라도 실력만 쓰면 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사이클은 공부를 보내고 어, 좋습니다. 예, 공부해서 자, 세 가지 장만 파악하면 돼요. 상승장, 하락장, 그냥 행보장. 그죠? 음, 다시 이제 오인치왔네요 1.9포인트, 292점?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자, 오늘 지금 선물이 200, 293.20? 293.20. 이거 왜 틀리지? 9월, 아, 이건 9월달 거나 아, 참, 미치겠네. <웃음> 죄송합니다. 9월달 옵션을 틀어놨어요. 왜 <웃음> 자꾸 틀리나 했더니, 그죠? 9월달 음. 거는 껑충 뛰고 있습니다. 290점, 293.20이면, 이 정도?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겠네 그죠? 어제의 고가, 그죠? 296.296.75, 점 이것도? 조만간 돌파가 되겠죠. 조만간 돌파가 될 겁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합니다 상승 추세장의 특징이 고점을 갱신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또, 안 나타나죠. 차트를 보면은, 이거 60분, 15분 차트인데, 이게 이제 고점이, 보라 색깔이죠. 이 고점을 돌파해요. 상승장의 추세 상승추세장의 특징이. 이걸 돌파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행보장에서는 항상 이게 행보장의 길들이 있으면 이거를 자꾸 여기에 올라가면 매도를 하려고 하죠. 그죠? 오히려 여기에 올라가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돌파가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상승추세장은 이 고점을 계속 경신합니다.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자, 계속 갱신을 한단 말이죠. 어디까지 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까지 가느냐? 어, 6월 말까지 한 320포인트 보고 있어요. 그렇죠? 32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음. 예, 오늘도 하여튼 어, 좋은 결과 있으시고 서민갑부가 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옵션으로 어, 무장을 하셔서 이번 상승장, 320포인트까지 예측합니다. 6월 말까지, 6월, 자, 320포인트 고, 그죠? 고 하시고, 계속 저점에 매수하고, 계속 오버하시고, 50%는 7월달 물로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조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또, 토마스 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요 네,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해피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20분 정도 강의합니다. 그러시고 8시 30분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